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 6에서 20절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4월 15일 날그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제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새벽까지 쭉 잠을 못 이면서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당선이 지역 당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163석 미래통합방이 84석, 정의당이 1석, 심상정 의원이 일산에서 됐죠, 고향에서. 그 다음에 무소속에서 5명이 됐는데, 어, 역대, 역대 그 투표율 중에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66.2%. 20대는 58% 밖 되지 않았는데, 6 6 2는 역대 최다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그렇게 득표율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무소속에서 나온 사람은 한 명은 이영호, 남원에서 나온 이영호 의원이고요. 그분은 이제 이강래 국회의원과 경선에서 붙어갖고 결국은 이겼죠. 한 5% 정도 차이로 이겼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못 봐서 부소속으로 출마했던 대구의 홍진표, 그다음 인천의 융상현 의원, 그다음 강원도의 강, 강원도 강릉의 권성돈 의원, 뭐 거창의 김태우 의원, 그다음 남원의 뭐네 명이 있었죠. 그래갖고 다섯 명이 부서속 의원인데 자 그럼 우리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를 보면. 21대 그 정당 비례대표로 보면 미래 한국당, 미래 통합당의 그 비례 정당이죠. 19석, 그다음에 더불어 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 민주당이 3석이 나왔죠. 자, 요걸 갖다 득표율로 보면 1400, 아, 더불어민주당이 1432만 표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 한국당이 아, 미래 통합당이 1192표를 2만표를 얻었죠. 이 차이를 보면 15% 밖에 차이를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석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배가 돼버렸죠. 이게 그 바뀐 열린 저 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 고 보면. 우리가 그러면 저 국회의원 총 이제 의석수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1홉석과그 합쳐 서고 보면 1석 그러니까 저 민주당 보면은 나머지 1곱석하고 어, 합쳐서 보면 아 어, 180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은 1 0 3석 그 다음에 그 정의당은 여섯 석. 정의당은 어차피 뭐 심상동 의원 하고 나머지 유호정, 정혜영, 강원미, 배진교, 이윤지 의원이 됐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최연숙, 이태규, 권인희 의원이 삼선으로서 번에 됐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최강욱은 그 청와대에서 그 그 청와대 비서실 이따가 나왔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무소속의 이영호 아까 말씀드렸죠. 이영호, 권성동, 김태호, 윤장현, 홍지표 인 다섯 석이 됐고요. 나머지 민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독교, 기독자유당 같은 건 전혀 얻지를 못했죠.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180석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 무소속의 이영호 의원도 지역에서 원하는 곳, 결국 민주당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에서 그, 그 다음에 김진애최강우 강민정 의원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않을 건가. 그래서 보면 이것이 보면 184석이 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저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 어, 저, 그, 우소석 권성동, 김태호, 윤장현, 홍진표가 들어간다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한 107석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당이죠. 최연석 이태규, 권윤희 의원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요새 지금 누가 이게 나오냐면, 그, 안철수 의원이 뭐, 뭐, 요번에 그, 저, 그, 미래 통합당의 어떤 그런 그, 뭐, 중지위원장, 여러, 여러 가지, 그, 그, 저, 대표가 없으니까 그런 걸 만들었는데, 좀 뭐, 뭐, 선별이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까지 합친다면 전부 다 110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10, 10석이 되면 184석에 대해 110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84석이 넘어가 갖고 일 정도 갖고 184석이 됐기 때문에 어 정말 열린 민저 더불어민주당이 될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개헌 외 개헌에는 모든 걸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뭐 국회의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뭐 상임위원장 전부 다 얻을 수 있고요. 공수처장도 마찬가지 그냥 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공수처장이 야당이 두, 두 표가 있는데. 한편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민주당이 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공수처장도 마찬가지 그 그냥 뭐 자기 사람을 얻어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 뭐 법안, 뭐까 예를 들어서 뭐어그 패스트 트랙 같은 거 그런 것도 다할수 있고요. 예산, 정책 만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부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관 국회 임명 동의안?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야당 의견 필요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거나 누가 그뭐 청와대에서 임명하거나 당에서 임명, 임명해버리면 임명 청와대 임명해버리면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것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로 해서 밖에 한다. 그럼 이 시간 내에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팔성 넘어가기 때문에 겨우, 겨우, 뭐랄까요? 개원저지, 요 정도만 야당이 할수 있는 거 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나왔던 그 기독자유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정강한 목사가 그화문그 집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결국은 특표를 보니까 득표는 1.8%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내 진입이 또다시 좌절이 됐죠. 17대 총선에서는 1.08% 이게 그 조영계 목사와 CCC의 김준관 목사님이 야, 기독자유당을 만들어라. 기독의 어떤 국회의원을 원내 진입시켜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법 같은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것이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이건 잘못됐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하는 것을 갖다가, 그, 그 어차피 당명으로, 이, 정책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 한미동맹 강화, 뭐 이런 거, 탈북민 인권뭐 이런 걸 갖다가 공약으로 내서 고 기독장에 출발했지만, 결국은 원내진입을 실패했다는 얘기죠. 작년에 그 20대 총선에서 2.63%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엔 1.8% 밖에 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 그, 미래 한국당이 미래 아 미래 통합당이 통합당이 그거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표가 몰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정광호 목사가 너무 말을 막하지 않았느냐? 어? 그저 작년 10월 22일 날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안돼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런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말을 과연 할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고 사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한 장소에서 일어서뭐한 100만, 200만이 모인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 야,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갖고 많은 사람이 뭐 보수 기독교인들이 떠나갈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면서 아 정광은 목숨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그런 말 때문에 했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걸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녀가 말해요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 아빠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 까불면 죽어 이렇게 농담처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할수 있지 않겠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 않았겠냐 전 그것 때문에 하느님이 정광아 목사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했다면 하느님이 과문집회에 그걸 이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정광아 목사님을 욕을 합니다 하불며 같은 구국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정광아 목사님을 욕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뭘까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뭔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저는 왜 기독자유당을 왜 찍었냐면 이런 것 때문에 찍었습니다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저지할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 사람이 있을까? 왜? 표를 의식해서 이런 걸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자유당이 돼갖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자, 그러면 21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왜 여당을 찍었냐 물어봤더니 코로나 방역을 참 잘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늘 여다, 야당을 발목 잡는 것이 못당해, 못마땅해서 여당을 찍었다 그리고 한번 잘해봐라 더 잘해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했겠다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늘어난 복제 혜택이 좋은 염소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문 대통령 지지도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 계속 고공행진, 50대 50% 정도, 49%, 45%, 45%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돈을 주니까. 잘해주니까. 그리고 30, 40대 어떤 그런 감성, 30, 40대는 사실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받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뭘 원합니까?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 많이 받고 어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고통이나 고난을 원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감성에 좋다고 얘기하고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무하게 존경하는 사람 중한 사람인데 그런 여러분들 그럼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나마 그때 전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 대학교 졸업했을 졸업할 당시에 대학 대학교 4학년 때 박정희 시해당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내가 그를 갖다 박정희 대통령 그당시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아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느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좀 괴로운 상황이니까 우리의 보릿고기를 넘기기 위해서 야, 민주주의 좀 나중에 해보자. 민주화 나중에 해보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허리띠 졸라 매보자. 그래서 자유를 억압했지 않았겠느냐. 저는 사실 지금 나이 먹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5개년 계획을 가면서 이 나라를 갖다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정대왕 다음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그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마찬가지예요. 그 기반을, 기반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거죠. 자. 뭐 나머지 잘못하다 보면 인신공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4월 15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총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해달라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에 뭐, 뭐가 있을까요.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결력형 비리 수사도 있었죠. 예를 들어 그뭐 우리들 병원, 그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신라젠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라임사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나온 거죠. 이런 것 등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 청와호 그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윤석열 총장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저는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에서 정말 행정은 지금 뭐냐면 입법을 갖다가 장악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서열 2위가 국무총리 서열 5위로 갔다고 보면 결국 입법과 행정은 결국은 한, 하나로서 굴러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사법이 그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법부에서도 마냥 재판, 그 재판관들이, 사법부 재판관들이 나와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다 됐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똑바로 그 재판을 할수 있을까요? 전전 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사법부 제, 이 검찰에서 어떤 그 통제를 하면서 어떤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총선 다음 날 청와대 전행정관을 체포해버렸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나임사태 때문에 체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들 그날 그 청와대에 있었던 김전 행정관을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체포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연 주가 조작 횡령과 주가 조작한 대표를 구속하면서 했던 것들이 과연 야당, 여당의 국회의원 들과 결탁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그라전전에서도 그냥 듣기로는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실세들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들 병원은 그 파산 신청 뭐 그것까지 했는데 1,400을 개인으로 받았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입법과 행정 사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 이후 토지 공개념을 이루겠다." 그다음에 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어떻게요? 해 동일 임금으로서 하겠다. 개헌 논의를 해보겠다. 그다음에 종교, 언론, 검찰, 패권은 재판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러고 하면서 그럼 재별도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간에 지금 그러니까 포퓰리즘에서 정말... 1인당 100만 원씩, 어떤 사람 이 1인당 계속 20만 원씩 해갖고 줘갖고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나라의 고가는 있는가? 줄만한 능력은 있는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1,700조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정말, 정말 그렇게 가지 않았겠는가? 파산되지 않겠는가? 전 이런 걱정이 돼 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야, 그런 건 나중에 하자. 일단은 곡관부터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는 거 나중에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 저는 그 표를 못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 언론은 뭐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의 곡관을 채우는 게 우선인데 50만 원씩 주자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냐 과연 보수냐 진보냐 색깔이 불분명해서 되지 않았겠냐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광원 목사, 우리나라 대표하는 목사가 아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광원 목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그러니까 구속시킨 거죠. 선거법 위반은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구속, 구속시키고 고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거가 끝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과연 그건 뭘까? 그러면 검찰의 잣대, 이분들, 여당들이 하는 이분들의그 잣대는 어디, 어디 있는가? 국민인가? 아니면 당인가? 전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의 근거로 말한 근거로 그 2월달에 얘기한 거니까요. 아마 이게 시연이 시행이 되겠죠. 2월달에 얘기했지만 그 근거를 한번 20일 때 국회가 통과된 법안을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토지공개점.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겠다. 사유권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두수째, 셋째, 셋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사람도 전부 다 몰수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1인 1가구 주택에 대해서 사유권에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에대해서 관계없다고 라 생각하는데 그럼 서울 집값과 저기 시골에 있는 집한채 값과 뭐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제도 폐지. 뭐 예상해 보는 겁니다. 비정규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 노동 임금을 갖다가 적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 종교, 언론 분야를 재편하겠다. 자, 언론은 뭐예요? 지금 언론이 전부 다 저는 여당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TV조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A채널. 그거 외에는 어떤 거, 저는 사실 그 이쪽 그 여당, 야당을 갖다가 편 드는 그런 방송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종편도 마찬가지예 종편은 이번에 TV조선이나 A채널 같은 경우는 다시 허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부 편을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요? 잘못하면 취소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는 직원들서부터 여러 가지 모든 게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갈을 물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권, 사회경제질서. 사회경제질서는 게 결국은 뭐예요? 기업도 나를 소녀 같다. 뭐,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지방 분권, 지방 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그 뭐야? 대학을 나온 중국인들한테는 참정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주권을 주면서, 뭐 미국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뭐요 투표권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중 정권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화교, 그런 사람의 국회의원이나 지사나. 될 수가 있는 입장이 되죠. 그 다음에 생명권, 정보권을 조정하겠다. 정보권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유튜브 같은 거, 지금 우구파 유튜브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뜻대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요새 문자를 받으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정치적인 것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당을, 그 저, 좀, 음, 여당에게다가 좀 나쁜 소리 했던 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런 문자가 왔어요. 아니 자유주의고 자유시장 경제고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됐냐 이거죠. 그리고 검찰개혁. 아니,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다. 공수처 이호는 넣었다. 이렇게 이길수 있는 이런 사람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검찰은 어차피 정치 경제 아니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어차피 독립적인 그런 그 기관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저는 삼공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국민들이 참 현명했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레비츠키와 그 지블렛이 얘기했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대한 책에서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나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책 제목 그 웃기가 저는 와서 와닿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죽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상황과 어떻게요? 이 상황과 예레미야 상황이 저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에게 예언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을... 마음으로 말미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내가 얘기했던 내가 너희한테 준 환상이나 그런, 얘기로, 그런 얘기나 로 그런 얘기 그런 말을 갖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속에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실, 그 상황 그런 걸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전부 다 바뀌었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이 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향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평안하고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라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8절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누구나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너희는 뭐냐면 내말 내가 얘기하는 거에서 듣지 않 않고 참석도 안 했어 그리고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19절에서 보면 뭐예요?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효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정말 디네 멋대로 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그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나는 화났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끝날 때 이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닫게 될 거야. 심판 날에 너희가 깨달을 것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다섯 명의 왕을 저 섬겼어요 요시아와그 다음에 20번째 여호와스 그 다음에 21번째 21번째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트기야 요거는요 저희가 그 앞에 얘기했던 그, 그 사무엘 그 다음에 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이니까 그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아와 여와 여, 저 시지기아까지 계속해 다섯 명이, 다섯 명의 그 왕을 모셨던 예레미야거든요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죠.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기아까지, 시지기가 이제 마왕할 때가 되는 거죠. 그 아까 했던 23장의 얘기는 시지기아 왕 때입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시기아왕때일 나오죠. 뭐 24절 뭐 이것이 참 순서도 돼 있지 않아 갖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4절 뭐 49절 뭐 어떤 건뭐 34절 23절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으로서 오늘 저이이 이 내용이 여러 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와 그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남아 같이 버리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류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루저 이스라엘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좋은 무화과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나쁜 무화과야 그리고 저기 가있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야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자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벨로에 가는 애들은 그냥 놔둘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칼과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좀 코로나처럼, 사스나 코로나처럼 그런 전염병을 줘고 너희를 멸절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29장 1절,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한테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그 바벨론 왕, 느브가세넬 왕을 갖다가 그 시드기아 왕을 갖다가 이제 그 그 섬기면서 모시면서 그 바벨론에 갔던 그 그라 그라 말이야. 그라 그 말이야. 그라 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그 바벨론에 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의 편에 이런 얘기를 하 너희는 거기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살아. 그러 거기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어너 거기서 오래 있을 거야. 거기서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살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올 때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얘기 하겠죠. 그죠?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업을 평안하게,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학 기도하라. 이는 성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보낸 것이 뭐냐면 내가 정 나빠서 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편안함을 너희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에게 미역되지 말며 너희도 꿈꾼, 꿈, 꾼 꿈도 고지 듣지 말, 믿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점쟁이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실,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요번에 그, 그, 어떤 그 종편에, 그 아니죠. 유튜브에서 보면 그 인문명력자가 나와서 요번에 반문 반문 저 세력에서 126표를 얻었다고 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 반대였어요. 저그 사람 말을 사실 조금 믿었거든요. 아, 뭔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전혀 틀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들은 거짓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너희는 돌아올 것이라고 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 이 나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을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곧바로 들어올 거야 라고 예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무슨 말씀하셨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한테 바빌레나 보낸 것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재앙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의 미래고 너희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역경 속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바로 이런 얘기야그 역경 속에서도 너희가 참고 기다리면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평안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지금 저희한테 주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남을 저주하면 시드기아나 야압처럼 불태워 죽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아나 야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시드기아 왕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들 얘기한대요 자, 18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박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도 흩어져 버리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면야부과그 다음에 시디게아가 돼서 얘기했는데, 야아까 시디게아가 뭐냐면 예언을 한다고 싶고 하면서 바벨론의, 바벨론의 느브가센날 왕의 그, 그 딸을, 딸을 갖다가 꼬드겨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들은 내 이름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느부가센날의 그 너버간, 너버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라고 합니다느부갓네 왕이 화가 나갖고 그렇게 어 자기 딸을 꼬드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태워 죽였다고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에서 그렇게 그들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풀모풀에 빠져서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그, 거의 풀, 들어갔던 풀뭇불 안에 들어가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바벌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려 삼아서 이르기를 여와께서 너를 희바벨론왕 불살라 죽인 시티게와 야압같이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살라 죽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저, 남을 저주하지 말아라. 어? 남을 저주하면 시티게나 야압처럼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에서 보면 나는 에굽파도 바벨론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파다예레미야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살수 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자, 스라야가 그의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때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 마, 저, 그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스라야는 병찬감이었는데 바벨론의 모든 난 재난을 갖다 앞으로 그 바벨론이 망할 것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갖고 이저 스라야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걸 다읽고난 다음에 그것을 그 뭐야 그그 그 뭐야 그 저물 쪽에 해갖고 버려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그러면서 바벨론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다군한 다음에 뭐예요? 돌을 매달아서 유바라데 강에다 던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스라야 같은 경우는 얘는 그그 그 당시 그 시디기아가, 시디기아는 가시아 전부 다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파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바벨론 왕이 시티게아를 그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는 뭐냐면 저 사람 잘못되면 애국파들을 해갖고 애국 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는 완전히 철저한 바벨론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바벨론도 명할 것이라고 얘기,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어, 이 사람 바벨론파도 아니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 오로지 여와만 섬기는 사고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여와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뭐예요? 너는 줄과 명예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거예요. 줄을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어떻게 해요? 멍에를 쓰고 다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여와 김치 때니까 어떻게 해요? 여와 김이 11년 동안을 갔다가 다스렸어요. 그죠? 그리고 저 여호와긴이 3개월 됐고요. 그다음에 시디갸가 11년 다시는데 그한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15년 동안을 뭘 했어요? 멍해를 메고 반졌다는 얘기예요. 멍해를 메고성. 자,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유다 왕시디갸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을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암몬 모압 페니키아가 시돈과 그 두로죠. 그 페니키아가. 자 왼쪽에 보면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들한테 뭐라고 있냐면 너희 바벨론을 각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종 바벨론의 왕느브가네날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갖다 침략하려고 하는 누구를 내요느브가네날 왕에다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줬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너희들은 느브가네날 왕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이 멍해를요, 한1 0여년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바벨론 메데스키타이가, 어떻게 해요? 니누에를 612년에 아수를 갖다 삼각동면을 해서 아수를 멸망시켜버리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 바벨론이 완전 그 점령해갖고 이 초록색, 이 연두색 느낌에 나오는 것들, 그 땅을 다 차지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수르를 갖다 북한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은 어떻게 해요? 중국이라고 보고요. 바벨론은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뭐냐면 애굽을 섬기지 말고 뭐예요? 내가 그들한테 준 미국을 섬겨라. 하늘이 내가 그들한테 힘과 모든 능력과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줬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돼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요 미국은 저는 분명히 미국은 북한을 어, 다스릴 것이라고 좀 생각해요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뭐 좌파 좌파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북한 정권하고 우리는 하나가 통일되어 있는 당연히 통일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과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적으로 그들을 갖다 가 흡수통일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근데 왜 중국이 그 중국이 우리 우리하고 합병하는 거, 우리와 통일되는 거 싫어하느냐? 일본도 왜 싫어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그, 그 태평양으로 넘어갈 때, 태평양으로 갈때 미국 그 칠함대, 인도 인도 그 칠함, 인도 칠칠 인도함대인가, 인도 칠함대에서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칠함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중국이 합병하면. 지금 그래서 중국이, 중국이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공위죠, 이제 중국. 대만을 갔다가 미국에서 인적이 다 정,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이고요. 이 중국은 지금 중공위 되어버리죠. 자, 왜냐면 그 호남 지역이요. 해남, 해남이나 이 호남 지역은 거의 중국 그, 그, 것들이 이 투자가 무지 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남은 거의 중국, 중국 사람들이 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누구예요그 강원도 지사가 얘기를 했죠. 그, 저, 그 강원도에다가 뭐 몇만 평의 어떤 그런 거대한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죠. 자, 박정희 대통령이 왜 차이나타운을 우리나라에 못 만들겠는지 아세요? 차이나타운이 그런 역사적인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중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반중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차이나타운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성견점이 있는 분이었어요. 사실은요. 왜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본이 우리 침략했죠. 중국은요. 중국 원나라 그다음에 그 몽골들이 항상 와서 우리를 갖다 속국으로 만들고 명나라 원나라 모든 속국으로 만들고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중국이에요, 살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친하게 지내요 중국 몽을 우리 가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해가 지나면 인사를 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국은 왜 우리나라 갖다가 우리나라 갖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 고 그러냐면 이거예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중국, 미국 칠 함대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블라라디보스토크 뒤쪽 북해도 쪽으로 까다 보면 이 어떤 이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그 레이더망이랄까요 무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갖다, 우리를 갖다가 정말 그 우리를 갖다가 그 자기네들 화시키려고 중국에 속국화 시키려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중국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국의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지 뜻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국이 김정은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대우를 해 주죠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혼밥 먹고 가서 기자들은 조업 막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하지 못하고 위,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바벨론을 섬기면 평화를 줄이라 뭐예요 미국으로 섬기면 평화를줄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정 바벨론 왕느브가스나이 손에 주고 또 들, 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겨라 망할 때까지 섬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얼마? 몇년 몇십 년안 갔어요 한7십 80년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매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뭐예요?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 미적을 멸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저는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섬계하고 친미정책 반중 친미를 해야 되지 우리가 살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친미에서 망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가 뭐예요? 그렇게 전쟁했던 베트남조차도 중국하고 반중하고 친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대한 북으로 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왔을 때딱 뭐예요? 베트남 국경 봉쇄해버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저는 이익의 근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멍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하나냐가 그, 그 뭐야?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그 멍해를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기구가 모든 포로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너희 이전의 전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선지자를 보냈고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보낸 자를 인정한 적이 있었어? 인정 안 했잖아.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서 멍해를 확 부셔버려요. 부러뜨려버려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에레메아의 목에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메에게 이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잠깐만요. 내가, 자, 11절에 보면,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뭐예요? 내가 2년 안에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브가 네 날의 멍에와 이와 같이 꺾어서 버리려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느브가 네날 왕위에서 전부 다 데려오겠다. 하나냐? 그런 헛소리를 한 거죠. 그건 누구 말, 그건 자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가 나무 명예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해를 만들겠다.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더 돌아올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나 얘기가 뭐냐. 내가 세몽해로바벨론 왕, 느부가센날 왕을, 느부가센 어, 너브, 날을 섬기 하였으니 뭐예요? 하나님은 들으라. 너를 보내지 아니 하셨건을, 내가 이백0세에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세요?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게 그 올해, 그, 그 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말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기독청 생각 속도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넌 이제 다 했으니까 나한테 와, 될까?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뭉치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있어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광호 목사를 전 잡아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야당보다도,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보다도 정광호 목사가 더 무서웠기 때문에 잡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저는 미래통합당에 실패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하셨거든요 미래통합당 얘기는 뭐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우파도 아닌 어설픈 아무것도 아닌 그런 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자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보니까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면땅에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늠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 나라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나라는 먹방과 여행과 요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라 얘기합니다 즐거움이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음, 저 음성적으로는 엠범방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목사가 성도들을 강간하고 그다음에 목사가 지하철 지나가면서 그 여자 그 치마 밑에 속을 찢기나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늠한 자, 특히 선지자, 목회자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 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더라 노예 내에서도 어떻게 해요? 악을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라 선지자들 가운데 우명함을 보았나니 으보았나 그들은 바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돈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왜 광화문에 안 나왔느냐? 왜요? 성도 떨어질까 봐 성도 떨어질까 봐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사파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기독교 하나님과 같이 갈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탄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목사들은 잡혀 들어갔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되지 않겠나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 지화계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쓴 제목이 뭐냐면 유기적 공동체의 역사고입니다이 교회는 지하교회로 계속 돌아가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했던 어떤 거예요? 그 교회들이 교회가 여태까지 여태까지 살아남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유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말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선지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아,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붙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악한 짓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뭐예요? 텔레비에서, 비디에서 뭐, 동성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성애나,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 불륜, 이런 것만 자꾸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죄짓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백성들이 소동과 고모라 성처럼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이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 15절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대하여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목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쓴 물을 먹이고 독, 독을 먹여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악을 퍼뜨렸기 때문에 난 너희들한테 벌을 주겠다. 그런 말씀밖에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2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계속 이어져서 나온 얘기, 얘기인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너희가 날 갖다 좀 찾아봐. 이게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너희를 갖다 사랑해 주려고 생각할 수는 불구하고 우리한테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신 거예요. 날 찾아와. 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꿈 그들이 꿈을 꿨다고 말하는 거. 꿈을 꾸지, 꿈,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는 꿈을 꾸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그들은 조상인 나를 잊고 바하를 선겼고 백성들은 나를 잊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메스컴을 통해서 정천을, 정권을 통해서 야,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라가 너를 도와주고 그리고 뭐요? 메스컴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냐면 꿈을 꾼 자는 그 꿈을 얘기할 수 있으나 내 말을 받지, 듣지 못한 사람, 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진실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야. 그 말은 결코 가질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한 말씀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말씀, 사탕발림 같은 말씀들은 뭐냐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교회에 열매가 있느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말씀이 좋느냐 없냐,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열매가 있느냐 없냐, 그걸 보면서 선택해야지. 목사를 보고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해요? 1, 2위 했던 목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신학생들이 뽑는 그 1위 했던 목사들은 결국은 강간을 하고요. 성추행이죠, 성추행. 성추행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그런, 또 다른 목사는 뭐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신형복을 존중하는 그런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바를 섬겼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을 불 같지 않냐 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바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지 않은 선지자를 내가 분명히 칠 것이다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분명히 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짓꿈을 예언한 자들을 칠 것이고 그들은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게 만들어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어 내 백성들은 아무 도움을 줄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신영복을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어디에 동성애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기독교 모든 게 재편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도 아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이번 6월달인가 7월달에 키워축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정말 벌거벗고 나와서 이기던 것들. 그 사람들한테 그 허가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뭘 해요? 교회에서 예배되리는 것은 맞고 행정명령하고 벌금 때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와의 호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무거운 짐이 되므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널 갖다 버려버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자,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도 잘못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느님 말씀이라고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고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을 그르치는 것이야. 하느님을 망령떼이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벌 되리니. 뭐예요. 짐이 된다는 얘기죠. 자,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잊어버려 내가 너희, 너희 조,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업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던져버릴 것이야 그리고 이 성업조차도 내가 준이 땅도 번져버릴 것이야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이 얼마큼 무섭고 정말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역사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반드시 심판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았어 자기 마음대로, 지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너희들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들말을 믿지 마 그들은 나를 멸치하는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근데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얘기합니다 정광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정광호 목사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까부지마 이것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과 워낙 친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있다 보면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냐고 1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요 말씀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예 무슨 말씀하세요 저희 배반 안 해. 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가 넌 나를가 해뜨기 전까지 세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아예 저는 예수님과 죽을 전저전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배반했지 않습니까? 저주했죠.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맞더라도 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혼이 강하면 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9절.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내가, 화, 내가 화났기 때문에 내가 개혁한 대로 끝끝 개혁한 것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것을 깨달을 것이야. 아, 잘못했습니다 그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론 유다처럼 자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야지 하나님, 하나님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제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명이 있을 것이야. 그것은 더 이상 줄이거나 늘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7 0시이차면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했던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준 거야. 저희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이런 그 여소 그까 그러니까 니 그러니까 야대, 그러니까 여대, 여대, 여소, 야소, 야소죠.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참패했던 것 자체가 뭐냐? 저는 이런 고난이 결국은 뭐냐면, 나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냐 생각되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갖다 선택한 이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해야지. 앞으로 희망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약 손을 대셨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결국은 그걸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옹호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무시하고 애급을 애굽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뭐 감옥서에 집어넣고 구렁통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회계운동 시작해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심판날을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를 목사님을 갖다가 만약 하나님이 쓰셨다면, 부흥에서 요번에 정말 여수야대가 되게끔 만들었겠죠. 아니요 여수야대, 그렇게 만들었, 그러니까 여수야대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광훈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정광훈 목사님을 갖다 거짓 선자라고 안다면,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 전, 그 정광훈 목사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 들을 것이요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고 하셨는데 어, 뭐예요? 알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한테는 심판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해갖고. 바벨론이 70년 동안 끌려갔잖아요.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은 고통을 받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티 저 유대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그퀼른의 군사형 지하 동굴이 있는데 퀼른의 지하 동굴에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강제 노당에 시달렸던 시달렸던 죽음 직전에 아주 아주 상황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리 남긴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갖다가 홀로코스트, 왜아우슈비치에왜 집어넣어서 멸망시키게끔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왜 디아스포라가 없으면 안 되겠느냐 저는 불리한테 분명히 디아스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이런 게써 있습니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상황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어떻게요?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